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좋았던 연인 사이에서요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혹은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는 통보를 받으면요 누구라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이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나는 잡아보기도 전에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잡히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정말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주 극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예상될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거든요. 그 상처를 요 미리 이렇게 극대화 시켜 놓으면 내마음속의 충격이 조금 덜할 거라는 혹은 나는 체념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부터 아픔과 직면해서 괜찮아지려는 노력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처될 만한 일들이 예상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최면을 걸면서요 자기 마음을 덜 다치기 위한 반응들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내 상대방과의 연애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 약한 분들일수록 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들일수록 이런 반응이 더잘 일어나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 상대방이 지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같이 나를 적극적으로 달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슬슬 마음을 접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시간을 좀 갖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는 요 욱함과 동시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확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아니길 바라면서도 거기에 욱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합쳐져서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던져지거든요. 그럼 우리 끝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음, 우리 그만하자는 거지? 라는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상대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느낌이요 나와 헤어지는 것많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신 걸 거예요 내 상대방의 그런 마음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면서도 나는 왜 상대방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를 그렇게 쉽게 던지는 걸까요? 왜냐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헤어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이 순간에서 내가 숨통이 트이려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헤어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상대의 의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내가 먼저 선수쳐서 상대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또그 마음속에는요, 미리 결과를 알고 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함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참또 간사한 게요, 상대가 그런 말은 아니다, 헤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면요, 나는 안심하는 동시에 살짝 기쁘다가 바로 거만함이 찾아 들어와요. 가장 두려워했던 헤어지자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안정적인 것을 확보했잖아요 어찌 됐건 헤어지자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슬슬 또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헤어지자는 그 뜻이 맞는 걸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있었던 감정들이요 그때부터 슬슬 올라와서 상대에게 뿜어져 나가요 말투나 눈빛, 목소리에서 그런 기운들이 물씬 풍긴다고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감정들이 총출동하죠 이렇게 내가 다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애써 조심하고 있던 내 상대를 건드리게 되고요 이두 사람의 대화가 종료될 시점에는 결국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찌하다가 내 상대가 결국엔 나한테 이별 통보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데 상대에게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또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이별 직후에는요 연락을 하지 말아 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행이에요 연락을 하고 싶기는 했는데 나는 용기가 없었어요 좀 두려웠거든요 내가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이미 차단했을 수도 있다는 상대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만약에 내가 용기를 내서 상대에게 연락을 했는데 내 상대방이 연락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상대가 날 잡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나를 기뻐 반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상대는 그냥 평범하게 나를 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인 말투나 목소리로 나를 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상대와 통화를 하고 나면 난또내 스스로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떠난 게 맞겠지? 나 혼자 연연하고 있는 거겠지? 그 사람이 나를 낮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귀찮아하는 걸 수도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상대와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직면하기 싫은 상태를 상대의 마음이라고 추측하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후에 내 마음이 덜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보호심리가 작용해서 그럴까요? 마음은 잘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나는 또 위축돼 가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은 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유난히 이럴 때 그런 능력이 잘 발휘된다고요 아플지도 모르니까 미리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하고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으면서도 불안하고 불길한 추측과 확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나는 둘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실패하고 아플 것을 확정짓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실패하면 요 어차피 아플 거예요. 내가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해도 아플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아플 걸 준비했다고 해서 그 아픔이 분명 덜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아플까 봐 스스로 위축됐던 마음들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들마저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더 아프게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결론은 요 상대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상대와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돼도 아프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요 훌훌 털어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아플 걸 준비했던 사람은요 훌훌 털어버리지는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플 것을 대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작 잘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힘을 쓰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또 미련이 남게 된다고요. 연애를 하면서 아플 것이 두려운 것은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미리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놓고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면 덜 아플 수도 있다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안 된다면 어차피 아프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기지 말자와 더 이상은 이보다 나빠질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에 내 마음을 상대에게 온전히 잘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